어 자기야 오빠 나 방금 도착했어 어 아, 재밌게 놀고 어 아. 코로나 조심하고 아 저것도 어어 아. 뭐야 끊으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지금 게임해? 어? 어 아니 아니 자기 놀려고 하는 거 방해할까 봐렇지 애들은 지금 술사러갔고 1차로 파티하고 저녁에 광안리 나가게 헌팅 당하지 않게 조심하고 거기 있는 남자들이 뭐 너를 헌팅할 것 같진 않은데 어, 오빠는 너를 믿으니까 보내준 거야 알지알지 오빠 내일 주말에데뭐할 거야? 아 맞아 자기야 나 내일 민준이랑 영호랑 안돼 나 아직 얘기 다안 했는데 안 된다고 아니 내일 홍대 삼거리 포차 쪽에 어떻게 남자들은 다 똑같아? 같다고 하면 성별이 같지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 두고 남자들끼리 홍대를 가겠다고? 그것도 삼거리 포차? 아니 삼거리 포차가 아니라 그쪽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여자는 3명이서 부산 광안리간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남자랑 여자랑 같해 같진 않지 성별이 근데 왜 자꾸 대화가 끊기는 거 같지? 오빠 내가 오빠를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아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너드남 같아서 좋다고 아니야 진짜 찐따여서 좋아하는 거야 아니 나 찐따는 아닌 있는... 됐어 결국엔 나만 이렇게 외로워지고 힘들고 3명보다 혼자인 내가 더 외롭지 않을까 진짜 오빠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지혜 놀러 갈때 오빠가 안 데려다줘서 그런 거 오빠가 데려다주면 애들이 더 눈치 보이는 거 몰라? 그럼 어제 미드 한타로 지혜 전화 못 받은 거? 오빠 적팀 티모가 나였어 <웃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정답! 기념일에 샤넬백 안 사준 거 어? 그것도 맞는데 지금은 땡? 지혜 잘 때마다 몰래 방금 먹인 그때 맞춰서 나도 방금 낀건안 비밀 일주일 전에 몰래 잔다고 하고 기... 방... 나는 그날 애들이랑 클럽 갔지롱 아유.. 내 친구들한테 너 뒷담 깐 거? 걸름, 그거 걸린 거? 뭐? 사실 너가 오빠 나살 쪘지? 할 때마다 속으로 디룩디룩 <웃음> 쪘다고 생각 그만해라 작년에 사준 지갑 짝퉁인거 아니야? 우리 집 초코가 부셨다고 한니 네 핸드폰 사실 거 내가 실수로 밟아가지고 부순 거 오빠.. 너가 내 아이패드 부셔서 니네 스마트워치 내가 몰래 당근에 판 거! 그만하라 했다 이것도 아니야? 사실 너롤할 때마다 너 진짜 막해가지고 너랑 같이 하기 싫은 거 아! 내가 찐따가 아닌 거 오빠! 내가 왜 그런지 진짜 몰라? 홍대다 간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혜야 오빠 그.. 지혜야 뭐해 빨리 와! 어? 야! 나만 빼고 옷 벌써 다 갈아입었어? 10만 틱톡커 간다잉 큐. 오빠. 어?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 봐. 아 그리고 오빠 차 긁은 거 내가 저번 주에 오빠 차 탔다가 전봇대에 긁은 거야? 어뭐뭐 지아 뭐라고 뭐라, 여보세요지 지아 지아 야야야강야 여보세요. 지, 지하, 지하, 야, 야, 야, 강, 야! 여보세요! 내일너 커플 실거 사러 가는 거 그거 보니까 온게 삼거리 쪽다 이렇게 사람 개 많이 온대 같이 가는 대신에 오만 원꼭 껴야 된다 그냥 삼거리 포차나 가자.